이것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닌데 막공황장애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많이 고쳤는데 되게 많이 좋아지지 모르는데그 중에서도 한몫을 한 몫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금니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맞물리는 치아가 없었어요 치아가 다 이제 어금니가 앞 보이는 앞니만 빼고 다 부식이 된 거예요 치과를 갔는데 역시나 또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태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셔서 안 되겠다. 주변에 아, 수술 잘하는 병원 어디 있냐 이렇게 수문을 해서 바로 다음날 상담으로 와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말을 하지 않으면은 수술 한지는 몰라. 어, 가좀 자연스러워졌는데, 자연스러워졌는데. 뭐 했어? 막이런데 양학술 한지는 그런단 말이에요 양학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야안 아팠어? 죽다 살았난다는데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솔직히 네, 그리고 솔직히 인터넷 쳐도 다막 죽다 살아났다 막이러는데 네. 네. 네. 저는 솔직히 그거는 네. 그 정도는 아니거요 얼얼하긴 얼얼했어요 알러울 근데 그쵸? 약간 얼얼한 정도 근데 그것도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땡김이라고 하나? 네. 땡기는 거 그렇게 차 붙잖아요 그걸 오래 하고 있어갖고 뭐 약간 더 얼렬할 거라고 그거를 빼면은 좀 괜찮을 거라고 근데 진짜 좀 괜찮을 았거 수술하고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은 웨이... 어, 웨이퍼도 빼고 입은 안 벌어져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음식을 딱 먹었다는 그 행복감과 동시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이 씹는 기능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 행복감 때문에 이제 음식을 막, 막 먹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이랑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먹고 먹는 행복감도 느끼다 보면 이게 살이 또 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졌던 살이 <웃음> 빠졌던 살이 다시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찔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되게 그 행복감은 말을 못한다니까. 내가, 내가 그동안 잘못된 기능력. 그때 되면 한 2개월 차, 3개월 차이정도그때 되면 이, 이 정도 이제 큰 붓기들은 이만했던 붓기가 이만큼 빠져요. 이제 잠붓기가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렇게 잠붓기는 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빠진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이런데, 그리고 이렇게 살 쳐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딱그 부위가 늦게 빠지더라고요 네. 두달차 넘어서 3개월차 때한부터 6개월 될 때까지 네.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물론 외적인걸 바라고 수술한건 아니었지만 네. 약간의 수술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살 처짐도 있고 붓기도 네. 뭐 있고 아, 내가 봤을때 만족이 안되는거예요 네. 6개월정도 했을때 네. 잠붓기가 네. 이때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 저처럼 이렇게 선천적으로 부정교합을 갖고 태어나거나 꼭 양학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외적인 컴플렉스도 있고 이런 트라우마, 트라우마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담 막 걱정이 이렇게 온 상태에서 아 주님 걱정 말고 일단은 원장님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기로 해요 원장님딱 만났는데 원장님이 이제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저 같은 환자들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환장님이 되게 좀 편안하게 마음의 위안을 먼저 편안하게 위안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준식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가 이랬는데 이 수술 방법이 과정이 일단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수술을 하게 되면 꼭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아질 거다. 일단 너무 편안하게위안을 먼저 믿음을 먼저 주시고.